자, 속옷 선물 안 됩니다! 왜안 돼요? 소고 선물은 자고로 제가 보고 싶어요. <웃음> 제가 자, 안녕하세요! 자, 무슨... 보시죠! 잘 보셨죠, 여러분? 이번에는 정훈이 입장에서 정훈이는 여섯 친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저는 이번에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당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냥 공감만 하기만 할 거예요. 아, 좋습니다. 저는 네.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라고 믿으시겠네요? 고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친구 없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자 여러분 저의 가치관에 대해서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은 여사친과 남사친이 공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 그쵸 그쵸 <웃음>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네. 이 개인은 여자 남자 사이에 친구로 존재할 수 있다고 라 믿으면서 살아가는 한 개체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없대. 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거와 같은 아, 맥락입니다. 아,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없어요. 어디까지 단둘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저도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자밥 같이 먹기 가능합니다.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냥 집에 있는데 밥 집에서 혼자 먹기 싫어서 그 여자애를 불러내가지고 같이 밥 먹는 거 그것까지될것 같아요. 저는 밥 같이 먹기 가능입니다. 어떤 식으로 먹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요? 마주 보고 먹는 거? 어. 좋습니다. 뭐가 불가능하냐면 먹여주는 거 금지입니다. 아. 깻잎 잡아주는 거? <웃음> 안 돼요. 이래봐도 다정할 때 있지만 다정 안할 때도 있어요. <웃음> 집에 있어. 그럼 이제 그거 이제 요기요 시켜가지고 그냥 집에서 배달 시켜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굳이 굳이 굳이 굳이, 굳이 남자들도 다안 된다는데 전화해가지고 어 이따 나 와서 나랑 밥 먹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밥 먹는 거예요. 그쵸. 그 앞도 아니고 좀 거기 그 중간에 만나가지고 <웃음> 그렇게까지 이렇게 굳이 어, 굳이 불러내서 밥을 먹을수없걸밥 먹고 딱 집에 가? 근데 진... 카페 가지. 술 진... 먹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 한두 명씩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 있, 있어요. 귀가 빨개지네요. 엄청 빨개지네요. 밥 같이 먹기 안 돼요. 왜 굳이 단둘이 밥 같이 먹어요? 유진이랑 밥 단둘이 먹은 적 없음? 친구 아니잖아요. 이 새끼는 기준이 달라요. 나도 그렇게 따지면 지인들이랑 밥다 같이 단둘이 먹을 수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정의가 뭐냐면 목적 없이 만나수는 사람이에요. 목적 없이 만나서 터울 없이 모든 걸 이야기하고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난 그게 마트인데? 목적 이 있잖아. 촬영의 목적? 저는 그래서 굳이 그 사친이랑 밥, 밥 먹, 단둘이 밥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난 내가 편하게 밥 먹을 거면 친구 부를 거면 남자애들 부르지. 여자친구 없다 하더라도 남자가 보통 굳이 불러서 먹는 경우라면 여자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사친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될 예비 사람인 거지. 여사친이 아니에요. 썸녀지. 아니 애초에 단둘이 만나는 게 이거 안 돼. 네, 단둘이. 영화를 봐. 불러내서 왜? 네? 영화 같이 보기? 당연히 안 되죠. 영화나왜 굳이 같이 봐요? 내가 혼자 보죠. 그럼 맞지. 같이 영화 보기 가능합니다. 단둘이 가능해요. 공포 영화는? 공포 영화는 제가 잘못 보는데 그럼 볼것 같아요. 그럼 볼수 있지 않나? 남자, 여자가 있구나. 내가 지금 여자 친구. 그럼 없... 여자가 있구나. 그게 아니야, 제가 여자 여자 친구가 없는데 이제 한다는 거죠. 어, 나 근데 될것 같은데 영화는. 근데 발전 가능성이 여진 영인 여사 여사친이랑 영화를 보면 빨대도 같이 쓸수 있어요 저는. 그럼 오히려 그냥. 그냥 러브미네.오히려 그냥. 발달를 뭐, 같이 써고 뽀뽀해. 아, 뽀뽀랑 은 달라. 근데 이런 생각이 다르다. 없는 같으 면서 무덤같기도. 아, 진짜 어렵다 이거. 근데 약간 진짜 어렵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따지면 있어. 있기는 있어. 근데 이제 진짜 말했잖아. 정말 나의 찐치는 남자남자 남자가 없다고.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죠 여기? 파달 <웃음> 같이 쓰기. 아, 근데 이거는 <웃음> 전 세모 할게요. 아, 근데 이건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 빨대예요 빨대 아 빨대 빨대 그냥, 먹을래? 아 근데 그냥 굳이 빨대 먹을빨에난 까서 먹겠다. 근데. 저는 무조건 까서 먹 아, 그러네. 먹어. 까서 먹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용납 못합니다. 굳이 아까 그러니까 빨대 있으면 충분히 비껴나갈 수 있는 다반지들이 있어요. 그냥 컵 이거 빼먹고 이렇게 마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빨대 같이 쓴다? 그건 약간 조금 이건 친구가 아니다. 빨대를 왜 같이 써냐 뽀뽀를 하세요 그냥. 죠죠 <웃음> 뽀뽀를 하세요 그냥 뽀뽀를 하고 누가 빠세요 왜 같이 씁니까? 저는 그냥 이거 그냥 고민한 게 신기했어요. 소고 선물 왜 해요? 아무튼 여자친구가 배송 되지? 그냥 이거 크게 x 자 그리면 안 돼요? <웃음> 전 받았었어요 근데? 그냥 근데 좀 이제 웃긴 소고 선물 이런 거막 호랑이 방... 이만하게 그려져 있는 걸 이제 기프티콘으로 친구들이 주고 했죠 여사친들이 저는 안 주죠 소고 선물 안 됩니다 왜안 돼요? 소고 선물은 자고로 제가 보고 싶어요 <웃음> 제가 보고 싶기 때문에 그 소고 선물을 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사친한테 소고 선물해 주는 순간 좀 보고 싶다. 라는 거를 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래 봬도 볼거안볼거 딱딱 구분합니다. 사실 저는 이 여사친 없을 것 같아. 요 없진 않아요, 저. 저는 여사친은 진짜 1대1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여사친이라 생각해요. 그러다가 여자 쪽에서도 선을 좀 많이 넘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그 사람 절대 1대1로 안 봅니다. 그룹으로 봐요. 그룹으로 있을 때는 되게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사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둘이 볼수 없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인들한테 주로 선물하잖아요. 보통 생일, 생일 같은 경우에는 왜 굳이 서옷을 하냐고 향수 같은 거줘도 그냥 뭐옷 같은 거줘도 향수를 왜 줘요? 그거 왜 향수, 향수 뿌리면서 그래. 내 생각하라고? 그걸 왜 주지? 여사친한테? 왜 굳이? 왜? 그 사람이 향수를 좋아하니까 난 동료니까 준 거야 같은 일을 하니까 주는 거라고요 생일 챙겨주는 거 놀이공원 가기 왜 가요? ㅅㅂ 나랑 같잖아, <웃음> 새끼야 아니 그거는 촬영 때문에 간 거잖아요 가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내가 친구랑 가면 되고 썸네랑 가면 되지 왜 여사친, 여사친이랑 가냐고 놀이공원 가기 이건 전안 돼요 왜냐면 여사친이랑 둘이 가면 재미가 없어 여자친구랑 가야 재밌지 만약에 여사친이 나한테 놀이공원 둘이 가자 이러면은 응. 뭘 둘이 가냐 내집서 가면 되지 그럼 좋을 어, 거예요 또나 나 좋아해 또 그래. 물어볼 거예요 놀이공원 그냥 안가안 안 돼가 안돼가 아니야 안가 저는 이거 갈수 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고 그 친구는 그냥 솔로예요 근데 제가 물어보겠죠 나이 친구랑 같이 놀이공원 가도 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안 가요 아. 하지만 제 마음 자체는 반대로 이제 제 여자, 여자친구가 남사친이랑 같이 놀이공원을 갈수 있냐 물어봤을 때 가라고 할것 같아요 아, 아, 아. 그래서 저는 가능합니다. 놀이공원 가서 커플템만 하지 마라. 음음. 같이 교복 입지 마라. 교복 입을 거면 하복, 동복 따로 입어. <웃음> 나눠! 아 귀여워! 어 귀여운데요? 질투하는 양정은 귀엽네요. 손잡기 뭐하러 손잡아요? 아 근데 이건 좀 전제가 잘못됐어. 이건 애초에 남사친, 여사친이 아니야 손잡으면. 뭐죠? 그리고 남... 만약에 진짜 손을 잡아서 돌아다녔을 때 정말 나는 단한 명도 빠짐없이 연인으로 볼 거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들이. 손잡기 절대 안 되죠. 자, 하이파이브 해도 돼요. 갔다가 떼는 거 괜찮아요. 근데 하다가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아 이러고 이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짜릿하긴한데안 아. 어, 돼요. 안 돼요. 돼요. 짜릿하는 순간 이미 뭔가 느껴버려요. 어, 근데 팔짱은 가능해요. 그럼 남사친 여사친. 아그안 되죠. 어, 뭔 팔짱이야. 어깨 동아 어깨 동무도 싫은데요, 저는. 어 음. 저.. 안 돼요. 모니카은뭐 해줘요? 마태가 저 모닝콜도 해줬거든요. 촬영 늦을까봐. 맞지죠 이것도 동료니까. 어, 이거 진짜야. 네. 늦을까봐. 아니, 모닝콜로 하고 그냥 모닝밥도 해주고 그냥. 호텔 조슈도 같이 먹고. 네, 마태가 밥도 해주고 그 생과일 주스인가 뭔가도 갈아줬었거든요. 차량 때 아니야, 차량 때? 사적으로 본적 없잖아요. 사적으로 본적 없죠. 사실 아까 유진이 편할때 놀랐어요. 왜요? 모닝거 절대 안 됩니다. 진짜요? 당신 컨텐츠를 거슬러 거슬러 거슬르고 올라가면 당신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잠덜깬 남자의 목소리에 <웃음> 설렌다고 했어요. 아니 근데 제... 맞죠? 아니 맞죠? 진짜... 맞죠? 예예. 맞죠? 예예. 그 남자친구 해준다? 아... 없던 마음 생길 수도 있어요다저 이거에 대한 의견 댓글로 달게요. 오늘 이거 아마 안할 거예요. <웃음> <있습니까>? <웃음> 저는 심지어 그러니까 여사친 말고 썸녀랑 이제 만약에 모닝콜 해달라 했어요, 만약에 제가. 모닝콜은 그냥 핑계고. 음, 맞아요. 맞아, 맞아. 진짜 모닝콜을 깨지 않고 저는 알람 듣고 깬 다음에, 아,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리고 이제 모닝콜 오면은 방금 일어났죠? 아, 여보세요? 하는 것이. 아, 아니, 가식적인 놈. 아! 그래서 모닝콜 여사친이랑 안 하죠. 응. 특별한 날 함께 보내기 <웃음> 절대 안 됩니다. <웃음> 절대 안 돼요. 아 그래서 이번 1월 1일 파, 약속도 파토내시는 건가요? 아 거절하신 건가요? 어, 언제 파토를 해요? 아, 파토가 아니라 파토와 거절이 어메 달인 거예요. 뭘로 뭐하러 보내요? 아니 뭐 하러 크리스마스에 단들이 보내요? 아니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단들이 보내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사람들? 이럴 거면 크리스마스에 같이 보내고 설가 사진도 같이 보내 그냥.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네안 합니다. 자1박 이일 여행 가기 되겠어요? 되겠냐고? 안 돼요. 여행 뭐 하러 가요? 아니 혼자 가세요 당신이 상상하는 그 여자 사람 친구와 여행을 가면 어때요? 갈수 있는데 그러니까 둘이 안갈 거예요 놀 거면 다 같이 가든지 굳이 왜 가냐 뭐 만약에 내가 감정이 있다면 음. 가죠? 가죠 발전이 되죠 그러면 어! 발전이 되죠 그거죠 당일치기 여행은요? 그게 이제 사실 놀이공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둘이 뭔 여행입니까? 그 대신 당일치기 여행 가능해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부산 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네!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하러 하냐고 <웃음> 뭐였죠 마지막 거 포옹. 포옹도 안됩니다 아, 안 합니다 악수처럼 하는 포옹 있잖아요 야 고생했다 하면서 아... 그냥 이런 포옹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열려있고 이런 포옹 괜찮아요 근데 이거, 이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럼 진짜 바로 그냥 아구창 갑니다 아구창이 가요 이거는 안 돼요 아, 자 이렇게 다 해봤는데요 그래서 굳이 왜단들이 만날까요 이걸 내가 한다 데이트 신청 내가 같이 볼래 데이트 신청 어 후한데 후에. 후회요, 이 정도면? 한번 설명 쭉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여사친과 영화까지는 될수 있어요. 정말 심심해서. 혼자 보건보다 같이 밥 먹는 게 좋긴 하니까. 남자인 친구가 다 바쁠 때. 이럴 때나 먹는 거지. 저도 우선순위 남자친구들이죠. 대부분이 다안 된다고 하셨네요. 어, 그러네요? 네, 저는 사실 정훈이가 다 엑스 칠줄 알았는데, 위에 거밥 먹는 거 빼고. 아, 뭐, 얘기는 했어요. 아, 그리고정훈이 너무 다정해. 약간 남친 재질이에요. 남사친 재질이 아니라. 굳이라는 말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굳이 안 해, 둘이. 굳이 왜? 영동이 여사친님은 이걸 보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많은 남성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성분들의 입장도 또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당하는 여사친님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어, 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옥식님 진대 한번 하시죠. 당신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웃음> 유진 제꼬의 남사친 또 여사친 거 어디까지 가능 알아보기 대성공! 공! 당신은 어디까지 가능하십니까? 어때요 유진이? 저요? 아 그냥 웃겨요. <웃음> <웃음> 왜 웃겨? 왜 웃겨? 나는 나는 만약에 아니 까 그러니까 나는 물론 어. 정훈이를 완전 남사친이라고 생각하진는 않는데 음. 아 진짜 한 3년 되면은 음. 나는 소, 선물해줄 수 있어 너한테 음. 이렇게 생각해서 음. 웃겼던 것 같아 아, 요 그냥 나를 잠시 대입해봤어 아말 봐봐 내가 선물 받는 것도 그래 음. 왜냐면 너가 나한테 속옷을 딱 선물 받았어 그러면 나같이 과몰입 춤은 음. 어? 이걸 입고 만나달라는 건가? 아 그래서 애초에 정훈이한테 이런 거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근데 그래 있잖아. 그래 어. 안돼 나도 안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라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 내가 사실 끼리끼리 사장님 끼리끼리 친구잖아 맞아 맞아 맞아 정훈이 주변에는 되게 이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고 내 어어. 주변에는 또나 같은 애들이 많아 어. 음. 근데 나는 진짜 여사친 괜찮아 음. 남자친 있는 거 괜찮아 음, 음. 근데 이런 것만 안 하면 돼 음, 음. 이런 거안 하고 충분히 잘 재밌게 놀수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같이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맞아요, 맞아요. 있습니다. 네. 네. 끝. 안녕 여러분. 안녕.